예, 저도, 저는 이제 총신 출신인데, 예. 어, 우리 약까온리 교회는 우리 장신 예. 측의 교단이라고 그러면서 총신 측 교단의 목사고, 예. 어, 그리고 저희 이쪽 강원, 저희가 교회가 속한 노예에 136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아. 우리 노예가 지금 농어촌이 대표님 얼마나 심각하냐면 뭐 주일 학교가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고사 상태고 그래 저도 어~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제뭐 불가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전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어~ 다양한 어~ 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어~ 제 목회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네. 전에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사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이 플랫폼이 이것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신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플랫폼을 했으니까 과거처럼 이뭐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할때 무슨 에? 이제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종교 개혁이 어디서라든지 성경을 프린트하고 금속 활자로 하면서 루터가 그 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독일말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읽고 가서 가려는데 그걸 교황에서 하지 말라. 고 그걸 읽어보면 그 엄청난 신이요, 신비한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어질 것 같고 또그 레오 10세가 저 바티칸 궁전지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면제부 팔게 해서 어떻게 갔든가 하네요. 그거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이제 종교계혁이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좀더 하나님하고의 그 가까운 이야기들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출범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새로운 금속활자 같은 이 영상시대, 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상, 백문이 불여이했는데 책이 아니라 영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런 영상시대의 교회의 메시지와 그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더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 삶을 볼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가 이 영상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가 스마트상의 교회인데 이공간상에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 같은 거에 교회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먼저 먼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 항상 그랬잖아요 가장 기술을 선도적으로 했고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앞장서서 항상 그 못사는 나라가서 거기를 개조시키고 그 사람들의 웨이크업을 시켜서. 풍요롭게 만든 게 사실은 선교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바꾸고 세말운동 같이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면서 죽음과 삶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교회가 뭐 코로나고 되면서 뭐 우리 오늘의 교회도 젊은이가 막확 줄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메시지로 봐야지 이거를 그 교회에 부흥을 할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로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과거부터 뭐 부흥 어게인이라고 저는 cts에서 뭐 특별 방송도 해서 목사님들 와서 부흥 어게인 하는데 저는 어게인이 아니라 부흥 에브리웨어를 해야 된다 왜 어게인? 옛날에 뭐 해봐야 얼마나 됐어요? 우리나라 뭐 기독교 신도가 얼마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흥이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있는 옛날 그 교회의 구조,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새로운 그 중심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로 가는 우리는 큰웨폰이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이라는 말세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 이걸 한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파수뭐 성전이 그런 거잖아요. 모임, 교회, 학교, 이 교회였잖아요. 학교가 교회 뭐 거기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거기 사람들을 번어게인하게 시켜서 삶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유럽이 탄생하고 미국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전세계한 바퀴 돌았잖아요. 기독교가 뭐 이스라엘, 로마, 유럽, 미국. 이제 한국까지 오고, 뭐, 이제 이쪽, 뭐,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전파가 다 됐네. 한 사이클 돌았, 돌은 기독교의 새로운 보고만은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간다. 이제 그, 그 세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지 않아도 여기서 아프리카 할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그 스마트 처치 방식으로 될것 같다. 저는 이제 이런, 이, 이런 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보니까. 아,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엔바 엔으로 접속돼서 할수 있고 목사님 설교는 여기 거 들어도 되고 저기 거 들어도 돼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서 그 지역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는 누걸 들어도 그 안에서 복음의 실행 실천한 크리스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 철학이 창업하고 그럴 때 철학이 실천한 크리스천이었어. 나는 나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돼서. 내 삶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뭐 잘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해보고서 얘기하라 안 해보고서 말로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랑 해보고서 사랑 얘기하지 자꾸 사랑하라 만하지만너 해봐 해보면 그 맛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거를 좀 우리 뭐 목사님 설교도 매일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조금씩 해보려고도 하고 잘은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천지개벽을 할 순간 네, 코로나가 왔는데 4G, 5G 스마트폰이 아프리카 수단까지 다다 다 들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뭐 갤럭시 6 나오고 뭐5 나오고 한거다 싸게 해가지고 뭐 20불 30불에 중고로 해서 다 아프리카에 다 채운 겁니다 이게. 다 채우고 4G가 저뭐 브라질서부터 아르젠티나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되고 나서. 코로나가 딱온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교육 교회 이건 할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코로나가 와서 단절이 되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한 거죠 관광지를 전부 클린하게 하고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고마운 시간이 있었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고 교회 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도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가를 보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교육은 할수 있고 예배는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고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제 이것이 그 애프터 코로나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도 밖에면서 사람. 거기에 지금 성전을 짓는 구축비용. 적어도 뭐 10억, 5억 이렇게 가든 성전 구축비용에 지금 이 5천만원, 3천만원짜리 넣어야 된다. 이걸 구축하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정보는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성전처럼 생각을 안, 하, 안 한다. 이것이 모든 정보를, 지금은 뭐 설교하거나 그다음은 없어지잖아요. 이걸로 설교를 하면 영원히 그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거에, 그, 그, 카메라서부터 장비서부터 기술까지다 넣어가지고, 방송국을 막몇 억을 꾸며서 해도, 해도 못할 것들을 다 하고, 목사님 혼자서 할수 있는 거, 이게 다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가 되니까, 이건 뭐, 펀더먼탈이잖아요. 컴퓨터비, 줄일 수가 없어요. 카메라비,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비, 최대한 줄여서, 왜냐면 하 소프트웨어만 설치, 서포트가 다 가야 돼요. 한번 사면 영원히 이제 지원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하나 사서 사탕 먹고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천만원짜리 사든 이천만원짜리 사든 계속 전화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는 이제 설치비 없이 시설비 없이 올인완으로탁 집어넣으면 되게끔 하는 걸로 해서 조달에도 뭐, 최대 가격을 줄인 게, 이제, 뭐, 시스템으로 했을 때, 1700, 2200, 2500, 또 비싼 건5 7000 이렇게까지 한 건데, 이거를, 그, 이제, 예산적으로 볼 때, 성전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투자하듯이, 교회를 짓는데 투자하듯이, 여기가 새로운 스마트 교회에 성전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